예 안녕하십니까 주로 카티아 쓰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한 대의 컴퓨터에 보통 이제 카티아 하나의 버전을 설치해 사용하시는데 근데 여러 버전을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뭐 버전 20을 쓰다가 버전 5의 R20을 쓰다가 버전 5의 R21이나 또는 버전 5-6의 뭐, R2010이나 13, 14, 15, 16뭐쭉 이런 여러 버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새로 이제 나올 때마다 버전업 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근데 어떻게, 어떤 경우에는 막 버전을 하다보면 탐색기에서 미리 보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티아에서 미리 보기 기능이 안 된다거나, 또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카티아 아이콘이 제대로 미리 보기가 안 돼가지고, 아, 이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여러 버전이 설치된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버전, V5에 R20과 2 1뭐거에 그 기타 여러 버전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 파일을 더블클릭했을 때 특정 버전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경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20 그렇죠? 21이 있죠 V5 R21 버전이 기본적으로 어, 실행되게 더블클릭했을 때 실행되게 하고 싶으면 B21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20버전이, 버전 5에 R20버전이 기본적으로 실행되게 하고 싶으면, 이 21로 찾아, 20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경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당 경로로 찾아가셔가지고, c n e x t 란 m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나머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1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CMD 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는 윈도우 7, 7을 쓰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작 버튼 누르시면, 뭐가 있죠? 여기,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할 수 있는 게 있죠? cmd 치고요. cmd에서 마우스 오른쪽 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한번 해당 경로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cd, change directory 한 다음에 한칸 띄고요. c... 원화 표시 하면 요거는 이제, change directory. 디렉토리가 폴더입니다. C 드라이브 폴더로 이동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엔터치면 C 드라이브로 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 폴더로 하나씩 내려가야겠죠. change 디렉터리하고 한칸 띄고요. 프로그램 다 쓰기 귀찮습니다. 몇자쓴 다음에 탭키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 완성될 겁니다. 엔터치면 되죠그 다음에 cd 다솔 시스템으로 탭, 엔터. cd 저는 b21을 보겠습니다. 21 엔터 cd bin 탭 엔터. 그 경로를 다 쓰셔도 됩니다. cd 코드. 그다음에 cd bin 엔터 치면 이제 해당 경로 안으로 차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화면을 좀 깔끔하게 지울까요? 클리어 스크린 cls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질 겁니다. 자, cnext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국은 실행 파일이죠. 도움말을 보겠습니다. 한칸 띄고 슬러시 물음표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늦게 뜹니다만 좀 진득하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움말 대화상자 뜰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겁니다 레거 서버 레스트리의 o l e 서버로서 카티아를 등록하는 기능이고요. 언 레거 서버랑선 당연히 등록을 해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저는 21열 B21 있죠 버전으로 R21 버전이 기본적으로 더블클릭했을 때 실행되고 싶어가지고 여기 경로로 차에 들어온 겁니다 자 C next 하시고요 슬러시 만약에 u n l e g 서버 해볼까요 엔터 좋습니다 그럼 레지스토리 서버 저, 저, 저, 저, 저게 해제된 겁니다 만약에 그럴 때뭐 정상적으로 더블클릭했을 때 아마 실행이 안될 수도 있고 또는 미리 보기가 이렇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 경우로 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요거는 창 닫겠습니다 c next 한칸 띄고요 leg sub 이렇게 하고 엔터 쳐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간단합니다 요한 줄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당 경로로 정확히 찾아오셔야죠 요한 줄만 입력하시면 미리 보기라든지 더블클릭했을 때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될 이 겁니다.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카티아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혹시나 뭐 여러 버전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뭐 그렇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카티아의 어떤 레시트리 등록이 깨져 있는 경우라면 레그 서버로 C넥스 렉서블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등록 재등록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